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이 참여 예정이던 뮤직 페스티벌 출연을 취소했다. 12일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19분 이하 뷰밀라이트019측은 공식 s n s 에두차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5월 12일 출연 예정이었던 정준영은 소속사 요청에의해 출연이 취소됐다라고 밝혔다. 실제 뷰밀라 2019분 한차 라인업의 페스티벌 참여 가수로 이름을 올렸던 정준영은 두차 라인업에서 이름이 빠져있다. 한편 11일 SBS 8뉴스는 정준영이 여성들과의 부 적절한 영상을 촬영한 뒤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직접 유포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 참... 소회했다. 이에 대해 정준영 소속사 측은 12일 정준영과 관련하 여책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빚어진 뒤 정준영은 KBS ETV 해피선데이 대시 1박 2일 TVN 잔넷루어 출연이 중단됐다. 또한 방송 전인 TVN 현지에서 먹힐까 3분에서도 통편집당하게 됐다. 정준영은 곧 귀국할 예정이다. 전빅백 멤버 승리, 본명 이승현 29, 가수 정준, 0, 30의 카카오톡 대화방 비밀이 담긴 휴대폰이 폴은 식 작업을 통해 풀릴지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승리, 성관계 동영, 상 불법 촬영. 유포 논란에 휩싸인 정준영은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에 출석해 각각 16시간, 21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귀가했다. 승리, 정준영은 이날 조사를 받으며 모두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다. 경찰은 정준영 세대, 승리 1번지대, 승리의 사업 파트터인, 유리 홀딩스 융호 전 대표,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직원 김모 씨각한 대씩 총 6대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현재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들이 제출한 휴대폰이 성접대와 불법 촬영 및 경찰, 관유착 의혹 관련 카카오톡 대화가 오간 2015-20, 16년 당시에 쓰던 휴대전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 시기에 카톡 대화 원본을 확보할 경우 성접대와 경찰관 유착 및 불법 촬영 의혹을 확인하는 대주요 증거가 될수 있다. 승리, 정준영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과 만나 문제가 된 휴대폰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준영은 일명 황금폰으로 알려진 휴대폰과 주선 교체했다는 휴대폰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이 제출한 황금폰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준영, 이 여러 여성들의 연락처를 저장해두고 카카오톡 전용은, 로 이용하던 휴대폰으로 언급되며 화제가 됐다. 정준영의 불법 촬영 및 유포에 이 휴대폰에 쓰였을가? 능성이 크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들의 성접대와 불법 촬영 유포 혐의를 확인하는 한편 경찰총장원그 부분 등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담긴 부분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했다. 이들은 조사에서 당초 알려진 경찰총장 경찰청장의 잘못 이 아닌 총경급 인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가량 여성들의 동해 없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을 일을 승리, 최종훈, 용, 준영, 이종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이를 유포한 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받고 있다. 승리는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설립을 준비하며 다른 클럽 아레나 등에서 유리홀딩스 유무 전 대표 등과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비내사자 신분으로 8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0일 정식 입건된 DP이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았다. 승리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와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인명 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임명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섬. 실학의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무청에 따르면 오늘 25일로 예정된 승리의 육군 현역 임명은 현행법상 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 빅뱅 멤버 승리, 본명 이승현 29, 가수 정준영. 3 0대 카카오톡 대화방 비밀이 담긴 휴대폰이 포렌식. 작업을 통해 풀릴지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승리, 성관계 동영, 상불법 촬영.